오랜만에 돌아온 천숙수 bj입니다. 스트리머라고 해야 되겠네. 이제는 bj라는 후식 증어보단 스트리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쨌든 각서라고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다시 찾아왔냐 여기 이 서버를 하면서 제가 같이 알게 된 분들 중에 부족한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제네를 한번 올려달라 그래 가지고 제네를 쟤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미션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템을 가져온 건지 몰, 모르니까 한번 아르켜 달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노가다 모습을 보여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간중간에 욕설은 최대한 자제할 거고요연느때 공약방송 찍는것 처럼 최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행동만으로도 제가 하는걸 따라 할수 있게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하는 서버에 해당하는 배율만큼 알려드릴 거지만 한 10분간은 저 새끼가 크는 걸 보고 저 아기놈이 크는 걸 보고 크냐 안 크냐에 따라서 아니면 각인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의 행동방향이나 혹은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는가 영상을 어떻게 찍고 이제 주로 뭘 담느냐 이죠 이게 아크가 저작권은 이게 소리만큼은 괜찮은 걸로 알거든요 게임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없어 가지고 게임, 영상 안에 있는 이제 게임, 안에 있는 효과음 말고 이제 배경음악 같은 거나 이제 백그라운드 급급이라고 하죠 네. 배경부금 같은 것만 꺼지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래도 수익이 창출된 일은 없을 겁니다. 구독자 천명이 안 넘었기도 했고 엔시 당초 이건 공약도 아니니까는 천명이 넘었다 해도 늦지 않아 설거예요. 아마 그냥 개인 구독자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수익을 넣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특수한 경우 빼고 넣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주로 제가 엄청 많이 플레이한 게임이 있어요. 한 1년 2년이 아니라 한 3, 4년 5년을 막 인생을 갈아 넣어 가지고 막막그 플레이 했거나 그렇게 재밌게 플레이한 게임들만 수익 창출을 넣을 거고요. <웃음> 수익 창출 넣는다해서 수익이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고 대충 그냥 이게 돈 버는 느낌이구나라는 걸 살짝만 느껴보기 위해서 수익 창출을 거는 거고. 애시당초뜰 일이 없기 때문에 제 영상 자체는 <웃음> 남들이 싫어하는 노가다 영상 들어가 있지. 말을 쩍쩍 늘어지게 하는 이 말투때문에 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맨날 생방송이나 이제 녹방 킬때 보면 이제 목이 많이 갈려나가 가지고 어쨌든 너무 서론이 길고 서론도 길고 말할 말도 많았는데 일단 5분이 거의 다 돼가고 한 10분까지 됐을 때 끄고 애가 다 자라면 랩작 하고 나서 다시 녹방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화는 10분쯤에서 마무리될 거고요. 영상을 따로 제가 재밌게 만들진 않으니까 보고 싶은 분만 보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원래는 30분씩 잘라서 하지만 지금이 올라간 영상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짤막짤막하게 나갈 거고요 그런 이유가 이제 미션을 한판 도는데 길어봐요뭐한 10분이나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을 한 거고 성장 중일 때 다른 걸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지금 이거에 이전 세대로 했다가는 깨지 못할 약간 그런 애매한 미션도 남아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력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더 나으니까 뭐가 됐든 야생보다는 낫지 야생보다는 <웃음> 21.7%인가? 예, 네, 맞네. 보상 힘이 피로가 10분쯤 됐을 때 끊고 다 크면 아 크고 이제 레벨링 장 이라고 하죠 생물이 테이밍 되고 이제 각인 새끼를 까고 새끼를 키워서 각인이 다되면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레벨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성장하면 기본 아크 그냥 순수 반일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노모드 아크로 따지면 73레벨 정도고 이 서버는 비공식 PV2라서 300업 정도를 할수 있어요 300업 하는데 뭐 기껏 해봐야 뭐 1분, 1, 2분도 안 걸리니까 금방 끝나니까요 금방 껐다가 금방 켜서 돌아올 겁니다 현재 시각은 현재 시각은 열, 오후, 2020년 12월, 20일 오후 2020, 2020년 12월 21일 오후 11시 30분 경입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찍혀진 시점은 2020년 12월 21일 오후 11시 30분 경입니다. 아마, 도 이게 영상이 본격적으로 나 가는 이제 이 사막을 보겠네요 하이라이트 라고해봐야 얼마 없으니까 p 서버, 고 이게, 위협이 아예 h 은서버 n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 왜제네시스를 올려달라는지 모르겠지만 <웃음> 여러분의 밤밤 밤 동안 귀를 녹여드리거나 그런 일 없고 귀를 테러한다면 테러야지 치유하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웃음> 그냥 마이크대로 그냥 보고싶은 들어오고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고 그런 한 방송이니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들어오셔서 욕지거리 하셔도 좋고 하고싶은 말 못할 말다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제 하이라이트는 원래는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한 2, 3화? 5화 정도 진행했을 때 이제 재밌는 부분만 모아서 하는 건데 재밌고 코드가 별로 제가 와닿질 않아 가지고 못 만들겠네요 <웃음> <웃음> 자다 <웃음> 크고나면 돌아오겠습니다